여기 자 팽이 던다 팽이 던다 야 뭐야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오! 우와 이게 포켓몬이야 이거? 이거 탱크 아닌데요 여러분들? 어 개사기야 뭐야 이거 <웃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 자, 이번에 거부광이 새로 나왔습니다. <웃음> 정말 듬직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부광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간단하게 거부광은 스킬 데미지들은 특수 공격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압의 머리띠, 도움베리어, 울퉁불퉁 맷 이렇게 세 가지로 나겠습니다 어? 요즘에 거부광으로 힘의 머리띠 가던데 안 가시나요? 어? 거부광은 분명히 특수 공격 기반의 포켓몬이라고 하셨는데 안경이나? 어? 안 가나요? 그럼 딜이 안나올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잘버틴다는 것은 오래 때린다는 것이고 오래 때린다는 것은 딜이 잘 뽑힌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극딜 세팅이다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그럼 결과를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웃음> 그래 너가 다 먹어라 더럽고단도스린 돼지야 미니치기 냠냠~~ 너가 다 먹었네~~ 근데 우리 이거는 먹어야 되지 않겠니?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아 아프다 아빠치기었다 <웃음> 근데 토클이는 저까지는 물이 아니야? 아 모르겠다 나 이거 먹을래? 도와주러 갈게요 도와주러 갈게요 아 빡치기 때리기 때리기 물대포 이럴수가 이걸 이기다이 뭐? 위험하거든요? 자, 밀쳐주고요. 좋아요. 야, 아니! 너는 그거 먹고 가면 어떡하냐? 나이스? 박치기! 야, 개딱지 뭐야, 이거? 개딱지 뭐야, 이거? 자, 자, 전 죽어요. 아, 죽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초반에 더블킬 먹은 거 정말 좋습니다. 키카츄한번 밀쳐내고, 두 대, 다섯 대, 여섯 대, 여기서 한 스턴 걸어주고, 좋아요. 헬수스 파운딩 메우고, 괜찮아. 이 정도? 스턴 걸고, 헬수스 파운딩 한번더 걸어주고, 어, 너 죽었어! 우리 1세대 포켓몬 무시하지 마세요. 자 7레벨 되면 아, 그만 먹어 돼지 핑크돼지야. 그만 먹어 될 거야 이제. 어 빡치기 좋아요. 고속스핀 배웠다. 얍첫저예 <웃음> 드디어 개전 헤어리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깨져버렸네 좋아요. 우리 핑크돼지를 누가 괴롭히냐? 아이고 아이고 개딱지 일로와 아이고! 궁극기! 아이고 아이고 우리 궁극기 형,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아? 바삭 스핀!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만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디 거미, 까부는 곳이냐? 어? 오,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냐? 아, 기분 나쁘냐? 아, 뭐야. 아, 좋습니다. 아, 좋다니까. 정글은 우리 깨구리가 갈 거고요. 꼬부기가 확실히 좀 초반에는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어이구 우리 멍멍이가 어디 우리 감히 누구를 지금 때리는거니 어? 아이고 잠깐만 어, 너 미안하다 야아 저거 우리 토끼이는우리거지야 <웃음> 멍멍이만 먹으면 돼요 좋아요 우리 어? 어차피 게임은 이기면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자자 헬스 자, 파운딩 배운다 그랬죠 자턴 걸어주고요 우리 투크린아이거 어떡해 그렇게 까불면 안 되지 헤해 스파운딩 가운데 써주고요 자, 빨리 언니부기가 되자 죽어 죽어 이 돼지야 돼지 죽어 돼지 죽어! 아, 이 맛있어! 고속 스피드되다 아, 이거 죽어! 죽어! 이 개구리야! 마이스, 좋아 지금 밑에 터졌어요 아, 근데 괜찮네잘 버티고 제가 어제, 처음에 고속 스피드을 쓰고 해선 스파운딩을 한번노력어요 어? 뭐지? 스킬은 이랬었는데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꾹 눌러보세요. 해서 눌렀더니 세상에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타를 누르면 이렇게 좋은 스킬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쁜 스킬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왜 저희가 알아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안녕! <웃음> 아니 뭐, 뭐야 무슨 복사포야. 와봐 와봐. 땡그락지 같은 물 포켓몬이라도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지. 급이 다르지. 어어 어? 죽어. <웃음> 야 핑크 돼지넌 나랑 레벨 3차이 나는데? 야 핑크 돼지로 와. 도다다다다다다도다다다다다다다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다더더더다더다더더더다더더야더더더야더더더다더더더더더더더 도도도도도도. <웃음> 이게 포켓몬이야 이거 뭐 탱고 아닌데요 여러분들 어개산기야 뭐야 이거 자자 <웃음> 자, 늦게 들어가고 살짝 들어가면 죄강 <웃음> 죄강 <죽어>, 죄강 <죽어, 죽어. 웃음> 고속스핀 할때 방해무효가 있어갖고 이런거 수명같은거 다 무시해 이거 보세요 무시를 해버려요 이게 와 아니 그냥 치사하다 <웃음> 치사하다는 말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좋아요 이거 넣을게요 <웃음> 아. 어나 이거 쓸 거야 팽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눈 뜯기 뽕 <웃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속 스피드 아 죄송 어 어쩌라고 골 넣을게요 행복하고요 아저 갈래요 아 선생님 저 갈래요 한번만 아, 봐주세요 제발 제발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속 스핀. 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아녕히들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 마리는 아니었다. 형. <웃음> 아, 세기의 팽이 싸움. 하지만 우리 상대 팀 팽이는 약하군요. 레벨 11밖에 안 되다니 너 뭐했니? 아, 궁극기 먼저 쓰는 사람이 지지. 내가 나중에 썼다. 아이고 죽어버렸구나 그러면 우리 썬더 먹자 아 <웃음> 좋아요 먹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썬더를 먼저 먹는 팀이 이기지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포켓몬 유나이트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이지 이 자식들아 <웃음> 아 재밌어 어떡해 아 근데 진짜 거부강리라는 포켓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뭔가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사기다 자 요런것도 풀리는 이게 예전에는 상대방이 저게 실드를 달고 오면 cc기를 넣어서 끊어야 됐는데 그거를 탱커가 이렇게 해냅니다. 딜로 찍어 눌러서 깎아버려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 72,880 어, 딜량 1등인데? 저는 분명 탱탱만 갔어요. 근데 극딜이 그 나왔지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00 <웃음> 거부강은딜 세팅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템을 가서 때리는 게더 세다! 버티면서 때리는 게더 세다! 라는 게제 추측입니다. 저는 키맨머리띠도 가보고 특공 세팅도 가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울퉁불퉁 맷과 히아의 머리띠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가는 게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